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So please introduce yourself for who have already appeared on the video several times but don't know. м з д р а в с т в у й т е How are you d o s d a y So these days were super exciting and uh, exhausting, but really fun. a n d we had so many things like different like uh, masterclass with the great students. Really, I was surprised by the level of uh, the uh, those students, and I think everyone liked. So it was kind of fun, really. Thank you. 저도 Дмитри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새로운 경험이 많았고 3일 동안 많은 추억을 쌓고 간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오랜만에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w e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Have you ever tried Korean snack? Yeah, I tried uh, several, but uh, you have so many different kinds. I, I don't think that I tried this one. But I tried this one and uh, I like it very much, oh, especially really? banana f l a u c e 좋아하시는 한국 과자 있잖아 어우 정말 진짜로. You guys like Korean food? Oh, I love Korean food. Honestly. honestly. My, my favorite one is bulgogi. Oh. Yeah, and uh, i s rice triangle. I, I always forget. <목소리> ah! Yeah, Oh, oh, it's very good, oh. but of course you have so many mm -hmm. different dishes. I want to live here because of food. 네, 그럼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We're gonna try. 먼저 드세요. 맛있어요. Mmm, very good. Very good. This is my favorite. Yeah, really. I think it is. from now on, this is also my favorite. Please. Oh thank you. you. Want some? Oh thank you. <laughs> uh, and I like trash, thank you. Ah. How was awesome. it? Amazing, amazing. Well I like this very much. Mm -hmm. I like this a lot. Yours. Thank you. Wow. No, I love it very much. How is it like? Like heaven oh. and uh, <laughs> Oh, it's like uh, it's, uh, it's very good, I think, for morning, for breakfast, before going to practice, for example. It gives 맞아. you power, I think, and energy. 하나 러시아에서 드셔보셨어요? <웃음> 안드셔보셨요 어렸을 때 생각나고, 여덟 음, <웃음> 살때 러시아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러시아에서 한국 음식 그리거나 그 시즌 않으세요 한국 음식을 아예 못 먹는 건 아닌. 그래도 그 맛이 안 나요. 한국에 와야지 딱 너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How How did you meet you guys? So we met, uh, I think when when did we meet? Like uh, eight years ago or even more. m mm. e n s Less. So we met mm. a long time ago. Yeah, eight years, seven years mm. ago. Moscow Conservatory, because I was studying there in uh, Ayn. started to study with the same teacher, Elisabeth Saladze. Since then, we know each other, mm. we are always uh, learning a lot from, from our professor. Yeah. So, yes, as you told you to learn from the same teacher, Elisabeth Saladze, and how was your first impression of each other? Very good. My impression was uh, very, uh, a little bit shy, but very talented, and... Uh, a you know, piano g r l e l s a l a she loves h e o I m always c d e r e s s t e r So and, uh, he supported h e a l o e t it really e nice 상 어떠셨는지 말씀해주세도 이제 레슨 치서 처음 본상황이그 음, 레슨 장면이 굉장히 음, 생각이 것 그때도 연주 너무 잘했어요. 같은 첫인상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same first impression you guys 음 mm. we're gonna start a balance game first question is casual outfit or suit outfit? casual or suit? one two three casual 오 oh. why, why you like suit? because it's uh, beautiful and elegant you can wear also casual suit and you can uh, you can be always reggae <laughs> fans okay casual을 선택해 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레 e g e or m e One, two, three. v oh. <웃음> <웃음> Solo v s u s One, two, three. <아니요>? <진짜>? 이번에 듀오 콘서트를 함께 하시게 되셨는데, 두분다 솔로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이, 연습하시면서 합이 어렵진 않으셨나요? Because I believe we are both good soloists, so it's 아. very fun to play together. Gets called by professor without practicing versus practice and gets called by the professor. One, two, three. Uh, <웃음> both. Both. both? 둘다 별로예요. <웃음> <웃음> <웃음> 아, <okay. 웃음> 음, first one or second? second, first, first, first. Oh, first? I don't know if I'm going to eat it. I don't know if I'm g o 서 n g to eat it. I d 요요 i i t t a t Uh, she's, sometimes she's, uh, oh, she's a strong woman but she, she doesn't scream at all. Uh, she, uh. she can just say a few words a n d you yeah. understand that you are a bad guy <laughs> and you didn't <laughs> practice <laughs> enough. So this is even more scary than uh, if someone would scream at you. Mm. <laughs> <Yeah>. o oh. <laughs> Thank you. And last one is Samsung or versus Apple. <sighs> One, t w Apple. 어떻게 하죠? Yeah, you know, because I never try Samsung. Oh really? Yeah, probably. Uh, I mean, I'm sure it. <웃음> <예쁜 진. 웃음> it's very good. But uh, it happened that uh, I always had uh, my laptop, and, uh, my iPad, iPhone. But, but maybe I will switch also. 어떤 걸 쓰실까요? <웃음> 저는 삼성도 쓰고 애플도 써요. 아. Oh. <웃음> 가장 좋은 대답을 해 주셨나요? 다시 태어난다. 피아노를 친다. 아니 면안친다어1 네. Yes. 다른 직업을 생각하시는없요 I never, never thought about any other mm. job. <laughs> <laughs> <laughs> Another any other lifestyle. I would say t s mm. not a job. But we are enjoying our life and I'm actually very satisfied with <laughs> g When i Da A t You p l a y i n g p i a n o t r t e three y e a r So l d a c t u a l l t two and a h a l f b u t k e y s t a r t k e i n e d u f t r t r e I k e i w a s p e r f o r n o m i n g t t r w e b u e h s m a l l e r t h a n n o you h a e Any e o you have an interesting episode in class? 음. 연, 연 레슨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재밌는 건 없지만 나는 무슨 많이 맞고 е б о ж е н и yeah. yeah. the most stressful thing is when you when you sit and play piano and there 2 people around you and trying not to 그대 no. no, 3가... 저희 클래스가 약간 너무 분위기가 좋고 선생님 을 어. 너무 좋아요 저희 클래스 있는. Then all the students can w a t c h a n d uh, 아. also learn from other students 아. and uh, the way she t e a c h e s is very very useful to watch, and very unique.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레슨 때 즐거운 교 없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항상 혼나는 기억이 되는 데 즐거운 기억이 진짜 많은데 아.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혼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즐거운 기억이 진짜 없을 수가 없거든요 아.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혼난 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지금은 한 장면 됩니다 한국에 대한 콘서트 리버터리는 어떻게 해요? 솔로도 같이 하고 싶고 앙상블도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요 1부는 솔로로 한번 구성을 아 해봤고 2부는 같이 하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2부는 2부 전체가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아음아 네, 4월 9일 콘서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왜냐면 두 분께서 솔로로 연주하시는 모습도 보는 게 흔, 쉽지가 않, 흔치가 않은데 두 분이 또 함께 연주하시는 것까지 같이 볼수 있는 공연이 될것 같아서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 두 분이 함께 처음 한국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셨는데 이 연주회를 통해서 특별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으실까요? Yes, I'm really excited to be here and really,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concert because it will be my first experience here mm -hmm. in Korea. Yeah, uh, hope hope uh, to be really memorable moment. Thanks to Ani, uh, to no. 네. <웃음> and, uh, to Uh, Thank you. You are doing this great job. We are having fun. Also while doing this. This is the most important t a yeah. yeah. uh, I m g t o h a n k y o u p p 그래서 한국 관객들을 만나면서 기대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외국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 오는것 자체가 너무 설레는데 음. 이렇게 연주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같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더 설레고 더 기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в общем, мы вас приглашаем 9 апреля на наш концерт. Мы усердно готовимся. Надеемся, вам понравится. И осталось совсем немножечко времени до этого числа, и поэтому мы очень ж д м вас. Приходите, наслаждайтесь.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3일간 함께 해주신 연주자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전에 사실 어제 디미트리 쉬스키의 생일이었어요 i s your birthday So... 없지만 또모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oh Happy birthday! Thank you! y e s t e r d a I can make a fire! Uh. Please don't... 아, <웃음> 자들 <웃음> <웃음> Dangerous. It's Dangerous, good. but exciting. Uh, yeah, I'm now on one year. Happy birthday t h a n k you. Happy birthday t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laughs> <laughs> okay, I'll make a wish. Thank you. This is for you, guys. The rose is for iron. Oh. Thank you. I'm o t a l safe, thank you. You guys know tomorrow is Valentine's Day, yes. mm. so we prepare the Korean traditional snacks for you. Mm. Mm. Mm. Yeah, you know, Valentine's Day 초콜릿 대신 준비한 한국 아이.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Okay. 소개팅인 건 몰라. 어 오십 오시... 안녕하세요. <웃음> 벗어도 되나요? 혹시 혹시 누구세요?